안녕하세요. 초롱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동아일보에 올라와 있는 기사 중에 오늘은 2021년 8월 9일이거든요. 여기 동아일보에 분양권 사고 싶다. 이러면서 그 공급계약서를 손에 넣어가지고 그 공급계약서를 이렇게 위조를 한 거예요. 위조를 해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매수자들한테 어 그냥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받아서 잠적을 하는 그런 신종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네요 동아일보는 어, 전국 그 상대로 하는 그런 전국 일간지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초에 부산에서도 어, 한 두어 군데 이런 사기가 있었어요 롯데 캐슬 백양산 그 다음에 어, 양정 스위첸 KCC 스위천 양정 이 구역이었거든요. 거기에 이런 몇 건의 사기 사례가 있었었는데 어, 제가 알고 있는 어, 굉장히 재치 있는 어, 뭐 동생이에요, 나이벌로는그 동생 소장이 어, 이 사기에 정말로 사기자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걸 끝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웃음> 그랬더니 그냥 꼬리를 싹 내리고는. 사기를 치지를 못했었어요. 그제 아는 동생한테는. 근데 이건 원칙대로 계약을 하고 FM대로 확인을 하는 그런 그 중개 방식이 습성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빨리빨리 뭐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열 번을 잘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건 공급 계약서예요. 공급계약서를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조를 한 거죠. 이런 뭐 당첨자 이런 그 다음에 호수 이런 것 자체를 다 위조를 해가지고 만드는 동작이랑 일치를 시켜서 이렇게 사기를 친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한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럼 이 사기를 안 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이 사람들은 언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기 좋아할까요? 주로 밤이겠죠. 낮에 뭐 이렇게 확인하기가 힘든 모델하우스가 문을 닫았다든지 이런 때 특히 금요일 밤이면 더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토요일은 쉬는 날이고 일요일도 뭐 어, 모델하우스는 하지 않고 조금 물건을 싸게 이렇게 어, 내듯이 건매처럼 내놔 놓으면 중개하는 소형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공급계약서 보내주세요 신분증 보내주세요 그냥 얼른 이렇게 턱 보고 어 일치하네 이러니까 이건 열람해 볼 데가 없잖아요 일반 분양권은 그래서 아유 다른 데서 계약금 넣으려고 합니다 어, 싸게 드리는 거니까 뭐 빨리 그 입금 안 하시면 다른 부동산에 계좌 드립니다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냥 어 신분증 들었네 공급계약서 들었네 이러고는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바로 돈을 넣으신 소양님들이 당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 제일 손쉬운 방법. 모든 그 매도자의 주민등록증을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그냥 우선은 절반 이상은 다 걸러집니다. 신분증을 위조를 했다. 그 신분증을 위조를 한 거를 진위 여부를 확인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똑같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신분증을 남의 신분증을 가져와서 할 경우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 이렇게 이름만 위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먼저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겠죠 근데 통장 그 대포 명도 대포 통장을 만든 사람 그 이름과 똑같이 신분증도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니면 대포통장을 만들고 그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이미 손에 넣어 가 있다라고 하면 보내달라고 하면 그 신분증을 보내줬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진위 여부 확인을 해도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 어, 그 다음 그럴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에 끝까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 본인 확인을 하시고 그 당첨자 이름이 똑같은지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공급계약서에 적힌 그 성함과 정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그게 신분증 들어온 그 신분증 이름과 또 일치하는지 그 신분증은 일치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진위여부 확인 그것까지는 기본 조건으로 하셔야 큰 사고 당하는 걸을 1차적으로는 걸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긴 사기를 어떤 식으로 쳤나 한번 볼까요? 먼저 이런 공급계약서를 정말 사기꾼들이 어디서 손에 넣었을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조직적으로 아예 30대예요. 30대. 30대가 3 0대 10명이 작당을 해서 그냥 이거를 아예 조직책을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쳤네요. 분양권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해봤던 사람이겠죠.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얘기예요. 참 나쁜 사람 많네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뭐 밝혀진 게 1억 5천이라 하는데 부산에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한번 보면 유명 브랜드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고요. 어, 분양권을 거래할 때 통상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만나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약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 뒤에 중도금 잔금을 치르죠. 이 사람은 가계약금을 들고 사기를 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계약서와 신분증 그두개 이름 일치하면 수인들이 모델하우스에 확인할 수 없는 시간대에 그걸 주면서 급한 듯이 다른데 곧 계약금 들어온다 이러면서 빨리 계약금을 넣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친 그런 케이스들이겠죠 사고 싶다 하면서 대포통장 명의 이름으로 이제는 받은 그 사본을 싹다 위조를 하고 그래놓고는 다른 부동산에 이제 분양권 팝니다 하고 내놓는데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이거는뭐 훨씬 더 저렴한 분양권 매물이라 해서 뭐 그렇다는데 훨씬 더가 아니라 시세보다 조금만 사도 어, 매물도 없는데 어, 이 정도면 괜찮네 이러면서 어, 사실 분들은 관심을 보일 수 있겠죠. 이런 건 이제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끌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을 하시고 걸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사기를 당할 뻔한 걸 걸러냈다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걸러냈더니 딱 보니까 신분증하고 확대가 보니까 위주하고 행기 미세하게 다 표가 나더래요. 그래서 또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 사기꾼한테 통화를 하면서 실거래 그 신고 확인서를 실거래 신고 그 해놓은 확인서를 구청에 가서 어, 확인이 되면 아니면 그걸 떼다 주시면 계약금이 천만 원이 아니라 한 오천만 원을 바로 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거래 신고는 당연히 이름이 다르겠죠. 그죠 <웃음> 다를 거 아닙니까? 사기를 치놨는데 이름이 실거래 신고인 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까지는 도저히 그는유조를 못했던 그런 거죠. 구청에 가서 그것도 직접 실거래 돼 있는 거 확인하고 계약금을 5천을 주겠다 이러놓으니까 너는 때를 치아라 이러면서 그냥 <웃음> 자기 손을 들고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부산의 소양인들이 몇 분이 당한 분이 있더라고 아, 정말 소름이 쫙 끼친다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서 저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기꾼이 보내온 그 신분증하고 공급계약서를 저한테도 보내주고 구경을 했던 적이 있어요. 확대가 자세히 보니까 다 표가 나더라고요. 딱 짜집기 식으로 이름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바뀐 이렇게 화이트로 지운 것처럼 그런 표들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조급하면 그런 걸 자세히 볼 생각을 안 하고 어, 이름이 똑같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렇게 어, 서로 얼굴을 직접 대하고 신분증도 내주세요 네, 이러고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에 젖어서 계약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이런 사고들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어요. 어, 정말 답답하고 너무 보수적이다 싶을 만큼, 어, 계약은 꼼꼼하게 확인할 거 하고, 두드릴 거 두드리고, 그렇게 하고 중계를 해야 어, 사고는 예방이 됩니다. 어,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전매 가능한 그런 매물들이 당연히 이제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약간 프리미엄이 낮다 이러면 매수자들은 어, 좋은 계약을 내가 놓치는 게 아닌가 이래 싶어서 빨리 살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럴 때 당하기가 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모델하우스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 모델하우스에서는 개인정보라, 개인정보라서 부동산 소양들이 확인한다고 전화하면 확인을 안 해준다라고 해요. 어, 확인 안해준다합니다 그래서 그아빠네제 아는 그 동생도 실제 전화를 했더니 어, 당사자가 아니고 이래서 확인을 안 해준다 카더래요. 그래서 본사까지 전화를 했었다라고 했었어요. 부산에그 담당 그 모델하우스에 확인을 안 해줘서 당신들 이거 만약에 어, 이 매도자가 진위가 제대로 확인이 안 돼서 혹시 이중계약이거나 사기의 경우에 책임질 수 있냐. 어, 그때 무조건 개인정보라서 확인을 못해준다 해서 통화가 되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렇게 개인정보라고 확인을 안해줘요 소행들이 전화를 할 경우에 그래가지고 본사에 전화를 해서 이거 책임질 수 있냐고 회사에서 책임질 거냐고 계약금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 모델에 전화했더니 확인 안해준다 이중계약되고 진위 어? 여부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질 거냐고 그랬더니 본사 차원에서 그때 딱 불러라 해가지고 이름하고 불렀더니 틀렸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걸딱 알고 이 동생은 그 이제 뒤에 아 어떻게 된 거냐고 계약금 보낸다 켰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냐고 매도 쪽에서 다시 전화가 왔을 때 아주 재치 있게 니 사기꾼이지 이러면 다른데 이미 뭐 이렇게 그 돈이 들어간 소행님들이 어떤 대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 건데 어, 네 사기꾼이다 이거를 누군가가 알았다는 걸 눈치채면 숨어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전혀 모른 척 어, 그러면서 이제 거절은 해야 되니까 어, 실거래 신고한 거를 어, 확인을 하고 그러면 어 가격은 어, 훨씬 더 많이 붙일 거라고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거절을 했던 거였죠. 이렇게 그냥 공급 계약서뿐만 아닙니다. 계약을 할 때는 어, 대리로 누군가 계약을 하러 왔다. 이럴 때도 반드시 통화를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 영상통화하는 게 제일 낫겠죠. 영상통화하면서 매도자 본인의 신분증 가져온 그거랑 얼굴 진위 여부 확인하는 것도 어, 가장 정확하고 물론 가족관계고 뭐 어, 부부고 이런 경우하고 또 완전히 제3자가 그냥 대리로 왔다. 그럴 경우엔더 꼼꼼히 그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뭐 대연 3구역을 하나를 계약을, 입주권을 계약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 항상 금액이 크고 이런 계약들은 당사자가 못 온다. 뭐 크든 작든 마찬가지예요. 어, 본인 발급, 어, 임감 증명을 첨부를 하고, 그, 위임장에, 이제, 인감도장을 찍은 걸 반드시 받아놓고, 그리고 계약 당일 날 직접 통화를 다 하거든요? 실제로 팔기로 한게 맞냐? 그리고 누구누구, 뭐, 어려한분 성함은 누구냐? 다 얼마에 파느냐? 주소는 뭐냐? 주민번호 뒷자리는 뭐냐? 뭐, 몇 가지만. 그, 그 사람이, 아, 요건 미리 짜고, 요 정도는 뭐, 서로 미리 알아라 해놓고 왔을 수 있겠다 하는 걸 벗어나서, 한두 가지씩은 엉뚱한 질문을 탁탁 해보면 다 걸러집니다. 실제로 당사자인지 아닌지, 뭐 정말로 이제 의뢰를 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도 근데 한 번은 그런 위임장을 다 확실하게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왔길래, 아, 네, 본인하고 통화 한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했더니 화를 불컥 내는 거예요. 그 대리인이. 어, 무슨 국가에서 인정한, 어? 그, 그 인감 증명을 발급받았고, 어, 직접 도장 다 찍었고, 이래가 왔는데 왜 이거를 못 믿고 본인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이런 사람이 다있노 싶어가지고 저는 아, 원칙대로 이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저는 또제 주장을 했겠죠. 그랬더니 뭐 저한테 완전히 쌍욕을 끌어 퍼붓던 그런 대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이 돼가지고 결국은 구속된 걸로 압니다. 여러 건에 마이튼 뭐 이래저래 연루가 돼가. 어, 다행히 저는 딱 FM대로 진행을 했고 어, 다뭐 전혀 그분하고 상관이 없이 진행이 돼가다 넘어갔지만 참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FM대로 원칙대로 어, 항상 잔금은 어, FM 중에 FM이 어떤 계약이든 잔금치기 2, 30분 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계약서 쓸 때도 계약서 쓰기 2삼 30분 전에는 반드시 열람을 해요. 그거를 가계약금 보낼 때 당연히 다 열람을 했겠죠? 가계약금 보내놓고 통상 일주일 안에 이제 계약서 쓸 날을 잡는데 며칠 전에 떼놨잖아요. 이거 열람한 거. 그거 내놔, 그 매도자잖아요. 대부분은 그걸 들고 그대로 계약서 쓰시는 소장님들이 많으세요. 공동중개를 하면서 매수입장에서 매도 쪽에서 이제 계약 진행을 할 경우에 가보면 며칠 전에 그냥 가계약금 보낼 때 그때 했던 그 등기부등본을 떼놔놓고 심지어 그냥 리딩도 안 해줍니다. 그 권리관계를 바로 계약서 들고 그냥 진행하시는 그런 소장님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2, 30분 안에는 반드시 열람하는 것, 그것만 해도 많은 게 걸러집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는 필수 중에 필수고요. 그거 두개 지키시고, 어, 아까 분양권 이렇게 거래를 할 때는 모델하우스의 진위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더 꼼꼼하게 하는 거는 이제 뭐 실거래 신고 내역이 어떻게 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면 더 확실하겠죠. 이렇게 중앙, 아 어, 동아일보에, 중앙지에 대문장만하게 이렇게 사기 행각이 돼서 나와 있길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당하실 수 있잖아요. 모르시는 수학님들도 주변에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거나, 이런 신문을 놓치고, 뭐, 어, 못 봤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로, 특히 정말 금요일 밤에, 급한 매물인 것처럼, 이럴 때는, 가계학금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심, 또 조심하시고, 100번 중개잘라면 뭐합니까? 재산을 지키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다 알고 계신 내용 기사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자칫 놓치기가 쉬워요. 이런 분들을 꼼꼼하게 두드려 놓으면 내 재산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같이 점검해봤습니다. 재산을 잘 지키시는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